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캠핑에서 많이 쓰는 장비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캠핑 갈때꼭 필요한 텐트, 타프, 뭐 버너, 랜턴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잠을 잘때꼭 필요한 제품 매트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캠핑 가서 즐겁게 불멍하고 먹을 거 맛있게 먹고 그러다가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엄청 뭐 허리도 쓰시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매트는 필수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네이처 하이크의 자축 매트입니다. 그럼 매트의 스펙이나 뭐 장단점, 그리고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품의 구성품부터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먼저 딱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해 볼게요 먼저 매트에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가 수성 킷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들어있는 건 없고요 여기 파우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본체에 보면은 매트를 묶을 수 있는 스트랩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구성품은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제품 스펙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하이크의 매트는 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싱글하고 더블 모델은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안를 보시면 이게 베이지 색상인데 색상은 베이지 색상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다른 색도 출시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베이지 색이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베이지 색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색상으로도 좀 출시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모델이 싱글 모델이고요. 매트를 펼쳤을 때 사이즈는 276cm입니다. 0 0에 그리고 두께는 10cm이고요. 그리고 더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에 132cm입니다. 마찬가지로 두께는 10cm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야침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싱글 모델을 골랐고요. 만약에 가족 중에 또 누가 같이 간다 그러면 싱글 모델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수납했을 때 사이즈는 싱글 모델 같은 경우는 지름이 28cm고요. 높이가 78cm입니다. 굉장히 좀 높이가 높은 편이에요. 더블 모델 같은 경우는 지름이 38cm고 그리고 높이가 68cm입니다. 높이는 싱글 모델보다 더블 모델이 더 낮아요. 더 작고 대신에 지름은 싱글 모델보다 두껍습니다. 싱글 모델 같은 경우는 접을 때 이렇게 완전히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서 접거든요. 대신에 더블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반으로 접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이가 싱글 모델보다는 낮고 그리고 두껍기는 싱글 모델보다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제품의 무게는 싱글 모델 같은 경우는 3.1kg이고요. 더블 모델 같은 경우는 5.3kg입니다.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매트치고는. 더블 모델 같은 경우는 크기와 무게를 봤을 때는 그냥 텐트 하나 더 갖고 다니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설치하는 방법과 접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브 방식은 돌려서 여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은 스윙 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윙 밸브를 개방해서 을 바람이 어느정도 빨리 차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스윙 밸브가 있죠 이 스윙 밸브는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어느정도 차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밸브를 열고 한 2분 정도 지났거든요. 2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공기가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좀 어,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밸브를 닫아주고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자동으로 공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앉으면 어,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10cm라는 장점을 어, 좀 살리려면 은 바람을 조금 더 넣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은 바람을 좀더 넣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어펌프를 이용해서 약 10초 정도 공기를 더 주입을 했습니다. 어이 정도 주입했을 때 엉덩이가 땅에 닿는 느낌은 없습니다. 몸이 좀붕떠 있는 느낌?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양쪽 다리에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발이 땅에 닿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뭐 걸어다닌다거나 할때 한쪽 발만 매트에 딱 닿게 되면은 그때는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들어요 아무리 10cm의 높이라고 해도 어, 이거는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기를 좀더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음, 제가 지금 말한 결과가 틀릴 수도 있어요 대신에 공기를 좀더 주입하게 되면은 좀 매트가 좀 딱딱해지고 하니까는 저는 요 정도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똑바로 누웠을 때랑 옆으로 누웠을 때 차이가 좀 어느정도가 있는지 제가 좀 누워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매트가 누워 있을 때는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 누웠을 때 엉덩이 부분이 음 라텍스 느낌이라고 할까요 엉덩이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합니다. 우선은 높이가 10cm가 굉장히 어, 장점인 것 같아요. 엉덩이가 이렇게 들어가도 바닥에 전혀 닿지 않는 느낌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도 이 어깨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베개가 없이 누워도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 또한 10cm 높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트를 한번 접어 볼게요. 매트를 접을 때는 다시 돌려서 이 캡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 스윙 밸브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쭉 나죠. 그리고 바람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이 전면에 전부 노란색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바람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매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바람을 이제 빼게 되면 안에 있는 공기는 바깥으로 다가고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일반 매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돌돌 말면서 어, 바람을 빼주면서 접으면 되고요. 아무래도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 높이가 낮은 매트에 비해서 힘은 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어펌프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에어펌프를 이용하게 되면 원래 배송되었던 그 상태로 다시 접을 수가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대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에어펌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빼고 이렇게 접었는데요 에어펌프 사용은 어, 약 15초에서 20초 사이 바람을 완전히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둘 감아서 마지막에 무릎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잔여 공기를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원래대로 패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랩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편해요. 이거와 비슷한 매트를 사용하시는 분은 힘들게 힘을 써서 접지 마시고 저처럼 에어펌프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어, 10cm라는 높이예요. 10cm라는 높이가 잠을 잘때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높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 누워서 잠을 잤던 매트 중에는 가장 편안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캠핑을 가지 않을 때 집에서 펼쳐놓고 쓰거든요 뭐 아이들이 올라가서 자거나 아니면뭐 제가 잘 때도 있고 뭐 침대 매트리스 랑 비교하면은 뭐 그거보다는 약간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장비라는 게 캠핑 때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이게 가성비 제품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일반 분들이 캠핑을 가는 게 많이 가야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갈까? 그러면 은 극동계를 제외하고 진짜 많이 가시는 분들이 1년에 한 10번 정도 가실 거예요 그런데 캠핑 때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은 1년에 고작 10번 가는 것 때문에 장비를 구매하는 게 너무 돈이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같이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게 바로 가성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재질은 3D 스판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원단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무슨 원단인지 모릅니다. 뭐 대부분의 캠퍼님들이 저랑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어 이렇게 만졌을 때 면의 좀 느낌이 있어요. 그면혼방 텐트를 사용해 보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면이 좀 섞여 있는 재질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장점으로는 음, 가격인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매트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내 업체도 있고 대신에 가격을 보면 은 어. 진짜 너무 비싸요. 싱글 사이즈 같은 경우도 뭐 10만원 넘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뭐 20만원 가까이 되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신에 네이처아이크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 제품이라는 거를. 어 역시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집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펴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펴놓고 생활을 해도 어 공기 빠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첫 번째 단점은 어, 색상이 베이지 색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점은 색상이 밝은 색이다 보니까 오염에 좀 취약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패킹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제가 서 있어 가지고 패킹된 제품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패킹 사이즈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간단한 총평을 하자면은 어...우선 저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 매트를 갖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편해요 뭐 패킹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대신에 여름에는 어...여기서 잠을 자면은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좀 추운 계절에 딱 누웠을 때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앞에서 제가 단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이 정도의 불편을 좀 감수를 할수 있으신 분은 굉장히 좋은 매트입니다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를 하셔 가지고 편안한 캠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